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다 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오늘. 심자 심고 나오자마자 이제 관리기 물 배수되게끔 하고 쿨러 깔아서 바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죠. 네, 여기는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양파맛인데요 이곳에 지금 양파 모종들을 갖다가 심고 있습니다 자 양파 모종을 어떻게 심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양파 모종 이제 심으러 가야 됩니다. 정신이 없네.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이제 다 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오늘. 어, 이거 다 오늘 언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심고 오늘 하고 오늘 언제 모종 다 옮겨놓으면 내일 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 에스파이 끝까지 일하네. <웃음> 네? 버릴 게 없습니다. 어? 오늘 모종을 쪄서 그날 바로 심으면 가장 좋고요 네. 다음날 아침 일찍 할 거는 아침에 요즘 또 서리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저녁에 모를 쪄놔야 다음날 아침에 심을 수가 있겠죠 네. 이는 오늘 심을 거예요? 내일 네. 심을 아, 거예요? 이거는 어, 오늘 심을 것도 있고 조금 남으면 내일도 심어야 되고 가정식일 때는 밤 돌아도 없습니다 이제 아, 다시어 놓고 일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나면 또 밤에 스프링쿨러 깔아서 또 물도 퍼야 되고 <웃음> 여기 실내지 바람을 타도 안 마르고 안전하죠? 아... <목소리> 왜대지 어디로 있을까는 거야? 장년을 가면 장년. 종자가 거기 마,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장장으로 시집 보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다 좀더 실어보세요. <웃음> 바로 심자마자 풍크를 설치하네요. 네, 그날 심은 양파는 그날 바로 물을 돌려주는 게 가장 빨리 양파가 자름을 합니다. 얘들 지금 누워있어 전부다. 모종토에서쪘을 때는 서 있다가 지금 이제 햇볕 지나니까 자기들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빠져 나가니까 이제 처지는 거죠. 아. 그 여기서 빨리 수분을 공급하면 또 붙어 있던 뿌리에서 이제 수분을 공급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빨리 뿌리를 새로 새 뿌리를 받고 일어서기 시작,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어, 그때까지 누워있어요? 금방 심자마자 바로 물을 주면 빨리 그 생기를 찾고 일어서는데 여기에서 하루 이틀 지나버리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뿌리를 받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빨리 물을 줘야겠네 되 이제 심자, 심고 나오자마자 이제 관리기 물 배수되게끔 하고 쿨러 깔아서 바로 이렇게 물을 주는거죠 이 많은 면적에 그날 바로바로 바로 물을 퍼주느냐 안 퍼주냐에 따라서 뭐조금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몇만평 하는 사람들은 그날 바로 물을 뒤따라가면서 물을 퍼주냐 안 퍼주냐에 따라서 겨울에, 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어... 예, 지금 벌써 11월, 오늘 10일이죠? 네. 10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심는 날이거든요? 일찍 심은 것들은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음...